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승입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저기, 그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뭐, 테니스 엘보, 뭐 예전에 이제 테니스 치는 선수들이 이렇게 팔꿈치 통증을 많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팔꿈치 통증, 혹은 이렇게, 뭐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뭐,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뭐 팔꿈치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아, 뭐 어떤 그런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댓글 통해서 도 질문들 여러분 주신 분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사실 저도 팔꿈치 통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어, 50견하고 팔꿈치 통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게 또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면서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뭐 오늘 했어야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어, 잘 들어보시고 어, 꼭 뭐,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물론 이 동영상을 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뭐, 제가 어떤 사람인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 많으실 것 같고, 어. 그 제가 이제 뭐, 일단 여러 가지, 어, 우리 사람이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병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관련된 동영상들을 좀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그 50견 3일 치료법 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50견 3일 치료법 제목을 그렇게 일단 찾아보시고 요 댓글, 밑에 댓글란에도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뭐, 거리 리스크다, 무릎 관절염이다 소화불량이다, 뭐, 치질이다 뭐 오십견이다 어깨 오십견 겸열이다 설사 증상이다 변비다 뭐 두통 어지럼증 뭐 기침 증상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팔꿈치 통증은 어떻게 보면 그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는 그니까 한번 뭐제 동영상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도 하셨고, 또 이런 증상에서 많이 벗어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처음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몇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어요. 목, 목에 디스크가 눌리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하고, 이 딥, 뒤 팔꿈치 통해서 목으로 오는 어떤 여기서 눌려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테니스 엘보 라고 보기 보다는 그냥 이게 목 경추신경 그 3번인가 아, 그렇게 경추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통증과 팔꿈치 통증 새끼손가락 통증까지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런 디스크가 아닌데 저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팔꿈치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의 불균형 현상이에요. 근육의 불균형 현상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방향 으로 이런 방향으로 활동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막 글을 쓴다, 무거운 걸 든다 이렇게 하면. 이 안쪽 방향과 이, 이 뒤에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승모근 쪽 근육만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뭐 테니스도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이 안쪽 그러니까 안쪽 근육 에뭐 남자들 같으면 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안쪽 근육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안쪽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 안쪽 혈관들만 자꾸 커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반대로 이 뒤쪽 혈관들은 점점 더 가늘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육도 점점 말라가고, 예를 왜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뒤쪽은 말랑말랑하고 이 앞쪽은 탄탄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균형을 잃으면 그러니까 대칭이 맞아야 돼요. 앞과 뒤, 옆과 옆, 어? 목도 동일하고 다리도 동일하고 몸 전체도 동일하고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람 몸이 내려앉죠. 얼굴도 이렇게 내려앉고 이제 이런 제이 증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가지 정류가 나타나고 아랫배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애요 이걸 이제 회복을 하려면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상세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오늘은 팔꿈치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하고 팔꿈치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뭐 간단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리 하나 생각해봅시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손등을 이렇게 보면 혈관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은 이 피의 혈압, 혈관 속에 있는 피의 압력의 힘으로 근 그러니까 근육도 일종의 모세혈관의 집합체거든요. 덩어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근육에 피가 막 들어오면서 힘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찾아보니까 나중에 볼까 여기도 막 뭉치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그,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왜 아프냐고 맨날 파스마 막 부이치고막 맨날 그렇게 사는 데 이거 풀어주는 방법은 의외로 쉽거든요. 의외로 쉬운데 그런데 이 원리적인 측면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알통은 자꾸 튀어나오고 이쪽 근육 그러니까 발꿈치 근육은 아 발꿈치가 아니고 이 발꿈치 반대쪽 이 안쪽 근육이 자꾸 발달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쪽은 찌그러되는 거예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경과 혈관의, 그, 원리에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이제, 막, 혈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혈관이 엄청, 이제, 약, 3, 그, 약 15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15만 킬로미터. 무지막지하게 긴모세혈관과 뭐, 대동맥, 대동맥, 모든 거 포함해서 10, 15만, 14만에서 15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길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거야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모든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신경이 혈관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아, 같이 움직여지면서 혈관 그 피하고 신경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이제 내 몸이 상처를 낸, 낸다 혹은 혈관이 갑자기 큰 변형을 일으켰다 이러면 통증이 와요 아, 여기도 너무 압박감이 올라오면 신경이 눌리고 어깨도 신경이 눌리고 여기도 신경이 눌리고 손가락도 신경이 눌리고 이러면 이제 압박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너무 피가 많이 혈관이 커져도 문제고 혈관이 너무 좁아 찌그러어도 이게 신경에 무리가 문제가 나타나요 혈관이 너무 좁아지면 뭐 예를 들어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신, 그러니까 혈관이 또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뭉친 감 다음 다음 이런 것들이 혈관이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제 그 다음 증상 그 묵직한 통증이 오는 거죠. 막 어떤 분들은 여기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아프다 어떤 분은 팔뚝이 아프다 어떤 분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여튼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뭐, 제 동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가 가는 곳에, 아니,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창자 속에 있던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화불량 증상이나 뭐, 담적, 위담, 뭐, 이런 만성설사, 변비, 이런 분들은 그제 동영상을 좀꼭 들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소화불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 일단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안쪽, 그러니까 이 안쪽, 그러니까 이 안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끼손가락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새끼손가락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자, 이렇게 와서. 아 네. 자이 새끼 손가락부터 시작되는 그죠? 이 손가락이에요? 어, 이 손가락부터 시작되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목으로 올라오는 어, 이 혈관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근육을 가장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무게를 가만히 생각해요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전화기를 잡는다. 전화기를 잡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습니까? 새끼손가락 보다는 세번째 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서 잡아요 그렇죠? 그 힘이 어느 쪽에 갑니까? 이게 세번째 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에 많이 들어가요 또 실제로 뭐 장바구니나 가방을 들 때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끼손가락에는 힘을 거의 안 줘요 또 엄지손가락도 잘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한테 하기는 하는데 이 힘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힘은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차이가 커요 스마트폰 깨끗해봐야 이게 엄지손가락에 근력이 얼마나 세지면, 이게, 근력이 세지는 않아요. 그냥 작동만 하는 거지. 네? 그 여러분들 특별히 뭐 엄지손가락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 많이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거라는, 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새끼손, 그, 왜 새끼손가락이 아프고, 태, 여기가 아프고, 또 어떤, 어떤 분들은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어 엄지손가락이 너무 약해진 거야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이제 팔 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물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운동의 그 힘의 그 힘이 그힘 느껴지는 곳은 사실은 이팔뚝에 팔뚝에서 힘이 가장 작용하고 손가락은 그냥 붙들어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 붙들어 주는 것만 해갖고는 손가락 힘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가락 운동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나이를 먹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 힘이 풀려요 손가락 손가락이 힘이 자꾸 약해져 그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새끼 그니까 러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아령을 들고 물병을 들고 뭐 벤치프레스를 하고 자꾸 이러면 이쪽 근육만 자꾸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 혈관들은 다 말라버리는 거야 새끼손가락부터 혹은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혈관들이 말라버리는 거야 이게 근육이 그냥 아 손가락 따로 팔꿈치 따로 어깨 따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부터 연결되는 이런 어떤 근육들이 이렇게 목하고 연결이 어 있고 가슴하고 연결이 어 있고 이 손가락과 연결되는 이런 근육이 쫙. 사실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은 똑같이 움직여요 큰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이 손가락은 또 따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관심을 가져보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손가락 근육과 이 손가락 근육은 따로 움직인다는 라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또 엄지손가락도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야 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어깨 전체에 오는 근육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진 부분은 조금 약화를 시키고 또 약해진 부분은 좀 강화를 시키면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이건 어좀좀큰 어,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통할 거라고 이렇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뭐 새끼 손가락에서 올라오는 이 팔꿈치는 거 새끼 손가락하고 관련이 있어요.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 주신다. 이것도 도움이 사실 은 되긴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해결되진 않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까지 연결되는 모든 걸 해결해야 어깨 통증부터 팔꿈치 통증 경추 통증 손가락 통증까지도 해결이 동시에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니까 여러분 들 습관적으로 사실은 저 이런 이런 동작을 해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어. 그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왜 워낙 안쓰니까 또 힘이 너무 약해져요 사실 두번째 손가락도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 제일 강한 손가락은 이게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강해요. 되게 일반 분들이 혈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나타난 혈관이 제일 커요. 여러분 들 나중에 확인하고요. 손등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나타난 혈관이 제일 커요. 새끼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은 거의 어 굉장히 좁고 엄지 손가락으로 오는 혈관도 약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일단,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기, 50견 3일 치료법에 보면, 이제, 댓글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법에 대한 안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50견 3일 치료법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조금 적용하셔야 을될 필요가 있어요. 50견 3일 치료법에 보면,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50견에 걸리신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치료된다. 진짜 뭐, 내가 3일 치료법인데, 이게 과정이 아니야. 나 사실 과정이 아니었고, 그, 그만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어,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세 번,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그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대고, 자,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잡아당겼다가, 풀었다가, 근데 체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은 이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걸었는데 이렇게 걸어서 당겨도 되고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요요세 손가락 힘을 좀 풀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도 새끼 손가락에 힘을 좀더 많이 주면서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놨다가 이러면. 오십견 증상이 치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죠 오십견 어, 증상이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팔꿈치 쪽이 근육이 지금 왜냐하면 이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 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오는 근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자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육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앞, 그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면 아주 좁아져 있던 혈관, 그 혈관들이 이제 팽창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경과 이제 교감이, 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어, 점점 이제 통증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진다. 그까 그러니까 느낌을 한가 가져보세요. 그냥,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이렇게이렇게 하시고, 어, 50견 치료법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자, 아, 제가 이제 50견 치료법 설명할 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아까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어요. 엄지 손가락, 그러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아,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강한데, 손가락이 강한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온 근육이 제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50kg 3 7료법에서는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로 많이 주고 이렇게 잡아당겨 계단 같은 데 나가서 에? 자 이게 보면 이 계단에 보면 이 세로로 돼 있는 막대, 막대가 막대 있잖아요. 파이프가 있으면 그런 파이프를 이렇게 잡고 잡아당기면 돼요. 에? 가로로 돼 있는 거 말고 세로 방향으로 돼 있는 걸 잡고 잡아당기면 되고 물론 뭐 물병을 이용해도 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물병보다는 이게 훨씬 강력해요. 강력하니까 집 주변에 보면 계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루에 한세 차례 정도, 그냥 한, 한번할때한 스무 번할때한 20번 정도 이렇게 잡아당겨보시고, 어, 그니까, 50견 치료법서 놓친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만 하다보면 또 나중에 이 윗부분이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문제가 조금 발생되면서, 아, 겪어보지 못했더니 또 이상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게 있어요. 50견 치료법 그걸 보면. 일단, 일단, 일단 여러분들이 왜가면 어깨 회전근개에 약간 그, 여 염좌 증상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이번에는 이제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이거 두개 위주로 이렇게 잡아서 팔을 쭉 뻗쳤다가 쭉 하고, 쭉 뻗쳤다가 쭉 하고, 쭉 뻗쳤다가 쭉 하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네 세번째, 네번째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운동을 안해도 돼요 안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쓰게 돼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주면 혈관이 바로 살아나면서 신경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면서 이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신경이 정상적인 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은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갈 때마다 통증이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요 혈관이 너무 약해지면 아,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대상포진 같은 것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손가락이 너무 또 혈관이 커지게 되면 이제 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담이 왔을 때 담을 그냥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 동영상들을 이렇해 보면, 그다을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뒷목 통증, 뭐, 승모근 통증, 뭐, 이게 전부 다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고, 뭐,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고, 그 일종의 담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디스크가 아니고, 디스크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주로 이제 새끼 손가락과 이렇게, 세,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면서, 그 비율을 한 새끼손가락에 한 주는 비율을 한 3을 두고 아 2를 두고 이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에 그 운동하는 걸한 1을 두세요 그러니까 한 2대 1 정도로 아무래도 새끼손가락 보다는 엄지손가락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1 정도만 주면 이 어깨 통증에서 일단은 벗어나요 어깨 통증에서 일단은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이걸 잘하면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 뭐 하여튼 이런 어깨 염증 어떤 이렇게 관절 와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잡고 하면 동결견이나 뭐 관절성 낭염 관절 뭐 유착 낭염 뭐 이런 거나 동, 어, 동결견 이런 쪽으로 어, 오십견 쪽으로 치료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고 일단은 요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일단은, 치료 동작이라고, 일단 운동 치료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여러분들 하여튼, 습관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제가 아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해주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도 이렇게 하고, 그죠? 어, 그, 왜냐면, 이쪽을 워낙 잘 쓰니까, 이런 동작도 좀 하고, 런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 반대로 밀면서, 원래 모든 사람이 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거의 발, 발달이 돼 있어. 문제는 이 바깥쪽으로 펴주는 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져 가는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손을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뻗어주는 거나 또 새끼손가락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새끼손가락을 조금 뻗어준다거나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주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눌러주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눌러주고 새끼손가락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꾸 눌러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목터널증후군이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져 가기 시작해요 아 물론 이 동영상은 뭐 손목터널증후군을 위주로 하는 동영상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분명히 사라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해요. 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요, 런요 정도의 동작. 그니까 꼭 하세요. 새끼손가락 위주의 동작을 2로 하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위주를 1을 하고, 2대1의 비율을 맞춰서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한번할때한 20회, 20번 정도 이렇게. 자,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한 20번 당기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한열번 정도 당기, 당기는 동작을 하루에 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해주시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아, 변화가 나타날 같아요. 통증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하루만 해보고, 에이 뭔가 효과 없네. 이게 또, 낚였네. 막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 여러분들 낚으려고 이런 동영상 올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 제가 대장 이제 책상을 제가 따로 준비를 음.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쪽 근육이 발달이 됐다가 있잖아요. 저도 뭐, 뭐 이쪽 근육은 막 울퉁불퉁해요. 운동을 막 뭐, 이런 또 아령 운동을 막 이렇게 다보니까 근데 이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은 이제 아령을 운동을 하면 덤벨이나 이런 거 운동을 하면 이쪽이 강화돼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케어스 클럽이나 체육관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우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요 문제는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해져 있어요. 위로 들어올리는 힘은 왜?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위로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거의 안 해버려요. 문제는 이게. 어릴 때는 몰라. 한 20대까지는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0년, 40년 안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제 밀어 올릴 때는 이 팔, 팔꿈치와 이 뒤쪽의 근육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밀어 올리는 거나 이렇게 밑에서 들어 올리는 거는 뭐 보통 남자들은 40kg, 50kg 까지 들수 있어요. 근데 위로 들어 올려보라 그러면 20kg도 잘못 들어, 처음 들으면. 20kg도 막 어깨가 아플 정도로 막확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왜청상이 일어났다면 그만큼 근육이 약해져 버리고 혈관이 좁아져 버렸다라는 거야 혈관이 커지면서 근육이 살아나면 충분히 똑같이 40kg, 50kg 들수 있는데 위로 드는 동작이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근육의 비대칭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때 어,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행동하고 있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균형을 맞춰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물병이 됐어요. 집에서 아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령을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의 힘이 잘 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물병을 활용해라. 물병을 이렇게 봉을 이렇게 손가락, 손잡이가 큰 어떤 두꺼운 이런 걸 사용하면 손가락 힘으로 버텨야 되니까 손가락이 활용이 돼요. 어,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잡을 때도, 보세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잡혀있고,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잡아라 그러면 거의 이걸로 잡아버려요. 힘을. 힘을 거의, 여기에 제일 힘을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돼네 이렇게 잡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커져있는 혈관을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는 힘을 좀 풀고, 그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그리고 새끼 손가락 이세개 손가락을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응? 그래야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약해져 있는 게 강해 강화가 되는 거야. 응? 자 이렇게 그게 물론 살짝은 이렇게 받쳐줘요. 세 번째 손가락 과문에 살짝은 이렇게 받쳐주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앞쪽 근육이 발달이 되죠.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기는 해줘야 돼. 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해주는데, 이 동작의 반대는, 자, 그냥 덜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덜어 올려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조금 손목,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쪽에 힘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덜어 올릴 때, <웃음> 자, 이래. 이제, 이거는 1 5리터 물병인데, 이제, 아,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1 5리터 물병에다 물을 좀 버리세요. 어, 한 3분의 1 정도나, 혹은 2분의 1 정도를 버려버리면 중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맞는 중량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1 5리터 들려고 그러면 못 들어요. 그, 뭐, 좀 아직 근력이 살아있는 분들 드는데, 그, 좀 중량 조절 하세요. 그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손가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통증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엄지 손가락하고 이 새끼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면서 이걸 약간 뒤로 젖혀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고 세요 물병을 완전 뒤집어 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 물병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고 또요번에 약간 이렇게 해서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고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또 팔꿈치의 어, 안쪽 부분의 근육이 또 살아나요 또또 어.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팔꿈치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방향은 자, 똑바로 해서 약간 젖혀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 다 사용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 통증이 분명히 줄어드네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줄어드네 이런 느낌이 올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손가락에만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자 물병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젖혀서 아또 이렇게 여기그 호흡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힘을 가할 때는 꼭 바람을 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바람을 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요번에또 또 요렇게 요렇게 해서 후자 동영상을 제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두번세번 번 혹은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 갖고이 동작들을 좀 세밀하게 보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쪽을 요렇게 다 하고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하고 요번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중량에 맞게 네? 또, 좋다고 하면, 막, 무리를 해갖고, 막,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자기 몸에 맞게, 제가 아까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해서 한 3일 정도 하면, 분명히 통증이 상당 부분 한 7, 8, 0로 사라져버려요. 한 3일 정도만, 조심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아, 한 번, 자기 몸에 대해서 잘좀 느껴보세요. 느껴보시고, 조금, 아, 무리가 오면 반드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이 있어요. 에. 이렇게도 하시고, 그죠? 에. 이 운동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자, 제가 책상, 을 아까 책상을 준비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에. 에. 자, 이걸 책상, 상단이라고 생각해요 책상 상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평평한 책상 상단인데 사실 의자 꼭대기인데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꾹 눌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쪽, 그러니까 이 아래쪽 해서 이게 안쪽으로 근육이 생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등을 눌러야 돼요. 손등을. 그 손등을 누는데 손등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세, 손가락까지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싶으면,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딱 주고, 엄지손가락까지도 땅에 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이 안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근육이 살아나다 보면, 새끼 손가, 손가락, 엄지손가락 힘도 근육이 살아나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이제 발을 책상하고 조금 띄워서, 한, 한 50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허리를 좀 굽히세요. 허리를 좀 굽힌 상태에서, 이, 허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팔꿈치를 약간만 굽히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 뒤쪽 근육이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살아나게 되면 통증이 또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생각날 때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어, 한번 해보시고, 그죠 이것도 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모든 게 무리하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깁니다. 열이 나면서 너무 한꺼번에 해버리면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너무 하면 막 다음이 오죠. 또 너무 심해 다음이 너무 오래가버리면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몸에 아, 스스로 판단해서 아요 정도는 괜찮다 하면 해도 돼요. 아 근데 요것 좀 무리가 된것 같아. 이러면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도 돼요.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목 디스크 디스크가 이제, 이제 어떻게든 돌출되면서 디스크가 튀어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이 팔꿈치하고 새끼 손가락까지 여기 자꾸 막 흔들린다든가 통증이 뭐 표현하기 힘든 어떤 통증들이 자꾸 와요 통증들이 자꾸 오니까 이목 디스크 쪽을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자우비대칭을 조금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것까지 제 동영상에 보면 자우비대칭 찾는 방법에 대한 그뭐 얼굴의 자우비대칭 몸의 자우비대칭 폐의 자우비대칭 이런 동영상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동영상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진짜 도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굉장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 이제 목디스크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면 결국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이걸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이것도 빠르게 고치려고 무리를 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좀 시간을 길게 두세요 목디스크가 나타난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길게 두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목 근력을 조금 강화를 해야 돼요. 목 근력을 그러니까 목 근력을 이제 이게 뭐야? 이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머리와 팔로 올라 올라오는 경동맥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목을 해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에 이제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근육이 이상 좀 망가지면서 이제 디스크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근력을 바로 잡아주면 디스크가 실제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어, 뭐여든 그래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 디스크를 치료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어,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목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호흡법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원래 5초에 한번 바람을 불어주라 운동할 때는 이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5초에 한번 이렇게 불어주면 이제 가스가 위장에서 가스가 잘 나오면서 소화도 잘 되고 네? 명치 통증도 없어지고 하여튼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일단은 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목걸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하는 운동은 아, 목운동 하라면 삶이 되게 싫어해요 네. 이제, 깍지를 끼고, 이제,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서 뒤통수를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거 한 번. 아이마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것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팔에 문제가 나타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라면, 여러분, 보충을 해야 되는 거야. 앞, 뒤는 똑같이 한 번씩 하고, 자, 요번에, 왼쪽을 오른쪽에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왼쪽을 왼쪽 귀 부분을 머리를 버티면서 팔로는 밀어주면서 후, 바람이 이렇게 한 불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을 한번 눌러줬는데 똑같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대2로 가는 거야. 앞뒤는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했는데 요번에 왼쪽을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은 후, 두 번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1대2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가 나타나 있으니까 오른쪽은 두 번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근육이 이렇게 눌러버리면 오른쪽 근육이 확 땡기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살아나면 디스크가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니까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시고 그렇다고 이거 너무 무리해보면 아니 목에 다음이 온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조심 하시고 그러니까 잘 느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아, 이거 무리가 됐다 싶으면 하루 정도 쉬어야 돼. 하루 정도 쉬어야 돼. 이보 전진, 1보 후퇴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 머리를 흔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의사분들도 얘기하고. 근데 치매 환자들, 뇌경색 환자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이제 그 뇌혈관이 이제 터진 증상 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머리 흔들어 주는 거. 저는 머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위험성,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로 피가 너무 치솟아가 버리면, 이게 두통 증상이나, 두통 증상이나 또 갑자기 피가 올라오면 약간의 어지러움 증상이 처음에는 다 나타나요. 근데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 이게 혈관이 적응을 하면서 어지간히 운동을 해도 그 통증이나 어떤 내혈관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아주 길게 한 6개월 정도 잡고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다 보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석관적으로 흔들어주면서 5초에 한번 바람을 부리는 거예 천천히, 천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여기에 근육이 살아나면서 오른쪽을로 만져보세요. 머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오른쪽 목의 근육이 단단해져요. 반대로 왼쪽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오른쪽 근육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동작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오른쪽이 빨리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또 왼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조금 더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또 지나치게 또 하루종일 이렇게 있으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균형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바람 불어주고, 또석관적으 팔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팔을 많이 흔들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들 안 믿는데, 바람을 불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면 몸이 다 살아나. 머리까지 흔들어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고 한 30분 정도 해보세요. 그만 몸이 살아나 몸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혈액순환이 막확 올라가 다리가 있던 피 복부에 있던 피가 막 올라오면서 피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금방 몸이 언제 피곤했냐 싶을 정도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해요. 자바라 운동법인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바라 운동법 쳐보면 아 여기에 대해 왜 이게 중요한가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오른쪽 근육을 아까 머리 누르기나, 왼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 이런 동작들 좀 해보시고. 항상 머리는, 여러분, 머리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꾸 생활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목디스가 와요. 그 머리는, 항상 원래 귀가 어깨선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라 원칙이 있어요, 사실은. 이 귀가 어깨, 어깨선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왜이러냐 계속 스마트폰 보지 컴퓨터 보면서 또 이렇게 하지 그 그러니까 이걸 보충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어떻하든 자꾸 이렇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 위치도 좀 올리고 스마트폰 볼 때도 자꾸 이렇게 좀 높이 올려서 이렇게 보고 오른쪽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보고 너무 이렇게 있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머리 뒤통수 잡아 당기기나 또아비만누르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복원이 돼요좀 복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생활습관이 여러분의 길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한테 병을 일으켜 몸이 무너지는 거야 혈관이 무너지고 근육이 무너지고 신경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온갖 정상의 통증이 시달리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지막지한 통증이 시달리고 계신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온몸의 혈관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막. 비가 와도 아프고, 뭐, 하여튼, 날씨만 좀 추워도 아프고, 날이 꼬물이 해도 아프고, 막. 그, 그 혈관이 다 무너진 거야. 그, 이거 회복시키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아휴, 뭐, 이래 살다 죽지, 이래 버리 아니, 나는 그래요. 그니까, 러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떻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좀,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어요. 10년, 그러그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드린 분 중에 80몇세 되시는 분은 계세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건강을, 막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소화불량이 시달렸었는데, 밥을 못 드시고 고기도 못 드시고 맨날 설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회복이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이제 남을 돕고 싶기도 하다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어 그런 것들을 해내거든요. 동영상이 또 멈췄네. 멈췄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움직여야만 피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쉬게 되면 병이 생겨요. 외병이 생기하면 피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무리가 와 피가 안 도니까 심장에서 막 쏴주는데 안 나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또 폐도 커져 폐세성 폐지기관지 확장 호흡이 안 되기 시작해 그런데 막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 숨이 쉬어져요 이상하게 날숨이 막 나가 피가 돌아가니까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피가 돌아가니까 심장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를 흔들어 주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화불량 계신 분들은 꼭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믿고 유튜브에서 자바라 운동법이란 걸 하나 보시고 아니면 소화불량 운동치료법이란 게 있어요 둘다 둘 보셔야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소화불량 운동치료법이나 자바라 운동법, 두 개,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시고, 또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것은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이런 게 있어요. 이두 개를 똑같이 봐야 돼. 요꼭 보면, 여러분, 소화불량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조금 더 세밀, 좀 심각한 분들은, 어, 뭐, 모래주머니 활용법이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대다수의 분들은, 소화불량 운동치료법 혹은 자바라 운동법 이거 둘 중에 하나 보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또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상이에요 그걸 보시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꾸 체하시던 분들이 안체하기 시작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다리 동작을 이제 앉아 있을 때 다리 동작을 어떻게 해라 걸어 다닐 때는 다리 동작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꼭 보시고 소화불량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 명치 통증 있으신 분들도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무조건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 아랫배가 단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극그 영상 꼭 보셔야 돼요 만성설사 있으신 분들도 꼭 보셔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런 게 있고 <웃음> 오늘 좀 시간이 급박해서 제가 좀 말도 빠르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저, 조명희 님이 어저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후원금 보내주셨고. 죄송합니다.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아, 구미에 계신 김, 김 자, 성 자, 목자 되시는 김성 님이 또 후원금 조금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아, 저를 믿어주시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또 저한테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는 상황에서 응원 보내주시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팔꿈치 통증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라고 그죠? 어. 동영상을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 보시고 아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팔꿈치 통증은 거의 다 손가락 통증까지도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목 디스크도 그렇게 잘 잡으시면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아 어, 머리는, 자, 그렇게 한들어주는게 좋아요. 근데 바람을 불어야 돼요. 5초에 한 번씩. 약하게 보세요. 약하게 불어도 돼요. 약하게. 약하게. 어, 하여튼, 오늘 동상에 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웅님, 어, 죄송합니다.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고, 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